안녕하세요, 여러분. 관심 가져주시고요.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보시면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 보면 정말 약간 힘이 나거든요.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적으로 어? 많이 질문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. 어, 오늘 영상의 맨 앞에 이 썸네일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자세 있었죠? 네,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, 어우,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? 초보자 분들 계시, 초보자분들 하기 어려워요. 그래서, 근데 이 자세를 처음 먼저 시작하기 위한 기초는 골반을 먼저 잡는 거겠죠? 골반에서 현자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른쪽 발을 뒤로 놔보시고요. 이게 골반이 바닥면이 앉는 뼈 좌골이 들려 있는 분들이 이 경우에 되게 힘들죠 이 자세가 네. 그래서 어,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하고 무릎이 멀어져서 허리를 밀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. 또 발과 무릎은 가까이 있고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닥면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. 이두 가지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어, 작용이 되는 부분이 다르겠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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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쉬고, 들이쉬고, 앞쪽으로 왔다가 뒤로 멀리 보내주세요. 네, 고관절의 공간을 가동 범위를 충분히 넓히고 있습니다. 굽혔다가 뒤로 고관절이 펴지게 합니다. 네, 지금 이런 자세는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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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왼쪽 엉덩이 바닥면에 좌골이 어느 정도나 떠 있는지 잘 내려가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. 네, 들숨에 위로, 날숨에 아래로 이런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꾸 골반의 공간들이 좁혀지지 않게 고관절을 움직여주세요. 고관절에 숨을 불어넣는 거겠죠. 네, 이렇게 손 바닥에 짚거나 앞에 무릎에 놓으시고요. 오른손으로 오른쪽 뒤꿈치를 잡아서 공중으로 살짝 들어주세요. 발이 밑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게 위로 든 상태에서 앞으로 왔다가 뒤로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해서 움직이죠? 좌우의 골반 상태에 따라서 이발 각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. 왼쪽이 약간 이트한 느낌이네요. 내쉬고 들이쉬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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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를바라보세요 네, 네,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옵니다. 네, 잘 해주셨고요. 네, 하나하나 내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. 네, 잘 모르는 분을 만나서 우리가 남녀간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에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내 몸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만나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주시고요. 그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세요.